그때나 금사빠 있잖아 금사빠 금사빠였다가 또 금방 또 시들어 왜냐면 여기 여자가 이 사람한테 한 삶이 있었대 듣고 듣고 싶게 지 오래 안갈 궁합인가요? 기로의 삶은이요 안녕하세요 수정궁 선녀이기씨입니다 정사를 너무 잘 봐주셔서 또 지인은 또 <웃음> 이번에는 궁합을 좀 보고 싶어요 88년? 여기 남자는 웬만한 여자들보다 꾸미는 거더 좋아해 밖에 나갈 때 기본 2시간 이상이요 아 나가기 전에 꾸미는 시간이요? 응 그리고 이 사람은 뒤에서 누가 막 빌어주거나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진짜 얼마나 잘 될지 몰라 <웃음> 여기 여자는 너무 가식적이라고 여자가 그리고 여기 여자는 남자들이 좋아해 <웃음> 남자들이 좋아해 진짜 좋아해 <웃음> 근데 지금은 남자가 더 좋아한대 아... 응,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 그래서 이 남자가 근데 금방금방 금방 사람 글자 그 금사빠 있잖아 금사빠 금사빠였다가 또 금방 또 시들어 어... 응. 그래서 이 남자 마음 변하면 여기도 끝이야 오래, 오래 안갈 궁합인가요? 길어야 응, 삶이야 길어야 산이 연애하는 동안에는 안 싸울까요? 뭐 좋을까요 사이는? 아뭐 맨날 좋아. 겉으로는 다 좋게 얘네 둘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둘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겉에서는 사람들볼 때는 되게 막 좋은 척하고 막 이런 척하고 막 그래 근데 안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기 여자는 바깥에서 똑같이 행동하는데 여기 남자는 조금 달라져 왜냐면 여기 남자는 바깥에서는 막 이렇게 센 척해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마냥 애 같대 음. 응. 철이 든 척하는데 안 들었어 응. 아주 안 들었어 지금은 서로 좋아요 지금은 얘가 더 좋아한댈까? 남자애가 어, 여자애는 어때? 같아. 여기 둘은 네. 올해는 못 만나 왜냐면 여기 여자가 이 사람한테 한상이 있었대 한상이 음. 있었는데 그럼까지는못 가는 거네요? 올해 가봐야 3년이니까 응. 그러면은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뭐 이렇게 할까요? 근데 지금도 둘이 지금은 둘이 외롭대 둘이 외롭고 마음이 외로워서 이렇게 홀로 만났는데 근데 가지아 점점 가만 갈수록 여자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대 어?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도움이 조금 안되고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대. 그래서 여기 어제는 남자가 끊이지 않아. 음. 이 어제는 항상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랑 만난대. 음. 응. 여기는 항상 자기보다 낮은 사람만 만났고. 나 오래 못 간대. <웃음> 응. 지금 보신 사주, 저, 제 지인은 아니고요 사실은. 뭐, 말, 말만 해도 아실 거예요. 지디랑 응. 제니라고 응. 아시나요, 혹시? 알죠. 알죠. 응. 그, 얼마 전에 연애설이 터졌더라고요. 응. 그러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싶은데, 좀 좋아하신, 좋아하신 적 있으세요? 여기, 지드리고는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했는데, <웃음> 옛날는 곽이 용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. <웃음> 전쟁도 환상이 있으시네요 당연하죠. <웃음> 어릴 때니까 응. 음. 그럴 수있어 좋아하는 사람이라 빨리 헤어진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? 말았으면 아. 당장 헤어지라고 했죠. <웃음> 당장! <웃음> 음. 둘이 오래 못 만나. 이건 내 사심이 아니라 그냥 둘이 오래 못 만나. 못 만나는데? 남자도 금방 금방 지르려. 아. 응. 그럼 사심으로는 빨리 당장 헤어졌으면 좋겠어요? 응. <웃음> 어차피 있잖아요? 이렇게 못된 마음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<웃음> 내가 가지 수 없으면 아무도 만나면 안돼 <웃음>